안녕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. 어, 진짜요? 응. 잘 지냈어요? 와. 응. 어, 그래요? 나한데나 어, 어. 나 그대로인데. 나또또 어. 그대로인데. 어. 아나이 처음인데. 와 쓰라. 어. 그거 못 했어야겠다. 알겠습니다. 네. 사랑해요. 한군에서온 거라고요? 오케이. 빨리 진작, 해야 돼 이제 진작, 가야, <웃음> 진작, 가야 돼요. 진작, 진작, 아족분들에요5등급이요이에요 5등급이에요. 5등급이에빨리등급이에 빨리, 빨리. 이에요 5등급이에요. 5등급이에요. 5등빠이에요5등이요하등급요안등급이에요5등급요 5등급이에요. 5등급이에요. 5등급이이아이요 안 봅니다. 보면... 아 그래요? 지금 아, 네, 긴장이 있어요. 어, 지금... 어, 앞으로 기 기어... 앞으로 기억할 행복. 아, 귀여워. 아 저도 엄청 네, 귀엽잖아요. 아, 저도 엄청 떨리고, 긴장됐었어요 신장. 아, 신장. 아, 신 아, 신장. 아, 화이팅. 화이팅. 신장. 아, 신장. 바이장 아, 신 네. 그냥, 그냥 회사 분들, 그리고 뭐 같이 얘기 많이 해 봤어요. 깜짝 놀랐죠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오 <웃음> 음 어떻게 그걸아니 오케이 어에 잠깐만요 어, 많이 해, 잠깐만. 뭐야 이게 아, 뭐야. 했어. 아. 네, 잠깐만요. 맞아 이거 내가 자주 쓰는 거야 네. 이런 이런 아, 어 이제 아. 우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아. 누나 바이바이 2학년 뿅 오세요 보면 안되지 조아할 필요 없지 나는 너무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네볼수 네. 아, 볼 있지 냐. 않을까요 뭐야 <웃음> <웃음> 고마워 왜못볼 것처럼 얘기 앞으로 슬프게 안녕 아, 음, 나도 슬퍼. 아우, 싫왜이게지 아, 싫어. 요 싫어. 아, 지어 아, 싫어. 아, 싫그 아, 싫어. 아, 싫어. 아, 지어 아, 싫어. 아, 요 아, 싫어. 어 아, 싫 네, 네. 방에... <목소리> 어. 응, 아, 아, 어 뭐. <목소리> <뭐야? 그거> 아, <아닌가? 목소리> <목소리> 바이바이 안녕